좀 약간 어, 무거운 얘기가 될수 있는데, 내 생각엔 40만이 안될것 같아. <목소리> 내가 한 반년 전쯤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반년 전부터 내가 뭘 느꼈냐면 이게 내 한계인 것 같다 좀 한계점이 온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반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전성기였거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은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전에는 좀 힘든 시기가 오거나 잘 되는 시기여도 좀 생각을 해보면 컨텐츠 같은 걸 구상을 하면 더잘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잘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년 전부터 그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더잘될것 같지 않고 이게 내 최고점인 것 같고 그냥 아이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반년 전부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딱 정점 찍고 올해부터 계속 하락세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진짜 찡찡대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거든요? 솔직히 어두운 얘기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진짜 심각해서 그래 분명히 조회수도 잘 나와 조회수도 뭐 평균 이제 10만 정도는 나오는데 지금 근한달 동안 구독자 수가 500명 늘었어요 역대 최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예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한 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구독자 수가 그래도 아직은 양수지만 일일이 따져봤을 때 어떤 날은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40만 되겠지. 조금만 더 재밌는 컨텐츠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40만이라는 숫자가 도달이 될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20만에서 30만 갈 때는 되게 그래도 빨리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30만에서 40만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진짜 이게 탁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 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런 건 본인이 잘 모르고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를 좀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어이 사람 변했네? 왜이 사람 뭐가 부족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파악을 하니까 그래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이거를 영상화 해가지고 어,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혹시라도 제가 변했다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많이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되게 암담해요. 뭐, 옛날에는 공포게임으로 성장을 많이 했었으니까 공포게임 하면 은 되려나 싶기도 한데 내가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깨닫네 내가 너무 나태했나? 하고 싶은 것만 했나? 아 근데 공포게임은 진짜 겁나 하기 싫은데 <웃음> 네가 아직 덜 배고프구나! 맘맘매야 좋은 게임만 빠르게 빠르게 찾아서 하면 나도 되게 의욕이 솟는데 막상 그 옛날에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런 공포 게임을 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개똥 게임이야 내가 보람을 전혀 못 느껴 그러면은 막 되게 짜게 식었었어 그 감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좀 안정성이 보장된? 그러니까 작품성이 좀 있는? 그런 게임들 위주로만 좀 골라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 다른 스트리머들도 어이 게임 확실하게 재밌어 확실히 괜찮은 게임이야 해서 누구나 다해 그럼 내가 그 사이에서 생존을 못해 왜냐면 훨씬 더 재미있고 어 대형 유튜버 분들이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진짜 나를 애정해 주시는 분들만 내가 뒤늦게 올리면은 그걸 봐주신다고 자또 얘기가 나왔죠 지금 제가 왜 하락세를 타고 있나 어 우리는 편집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저를 아주 예전 더 사랑해주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지어 최근도 반년 전에 찍은 영상 편집 완료돼서 올라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더 의욕이 꺾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영상들이 빨리빨리 소화돼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영상 보유본이 없으면 진짜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컨텐츠를 찍어서 편집자분들 못 쉬게 하려고 계속 영상 전달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도 반년치가 쌓여있어. 지금도 영상이 음. 너무 많아. 많이 쌓여있어. 버릴 거는 좀 버리자 해도 거르고 걸러도 작년치가 남아있는 거야. 심, 심지어 진짜 폐기 처분된 영상도 되게 많아요. 답답해요. 지금도 편집자가 4명이죠 지금 4명인데 2명을 지금 더 추가 고용하려고 어, 면접까지 보고 현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 구인 영상 올라온 거본적 없는데 언제 구하셨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전문인을 구하고 싶어서 구직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현지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뽑으려고 일단 그렇게 해봤는데 뭐 일단 결과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구직 사이트에 올리는 거랑 유튜브에 구인 공고를 올리는 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신청하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만약 이번에도 인원을 못 구하면 편집자를 못 구하면은 또 구인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인복이 많은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참 어렵네요 내가 편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건가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동성을 드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또 이걸 내려놓자니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아, 편집 스타일 바뀌었네? 편집이 왜 이렇게 대충 바뀌었지? 이게 역치라는 게 있잖아 처음에는 대충대충 편집해도 와이 사람 너무 재밌다 이러다가 이제 편집 그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면 은 보는 사람들도 역치가 올라간단 말이야 편집을 보는 눈이 생겨 그러다가 내가 또 빨리빨리 빨리 만듭시다. 편집 개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은 그거를 눈치를 못챌 리가 없어요. 장작분들이. 왜 이렇게 편집을 대충 하셨지? 아왜 이렇게 루즈하지 영상이? 거 편집이 엉망이네. 이런다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편집 퀄리티를 못 내려놓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해. 편집자들이 이미 이런 퀄리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도 만족을 못하는 영상 편집이 되면은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안돼 이거 편집 이렇게 해야돼 이거 제대로 해야돼 뭐 이러면서 으야 그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소연하기 싫었는데 그냥 으야. 방송하다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학원땅 쳐서 가져와요 힘내세요 그런 돈 안받아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후원하라고 풀레임 TV의 조회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것도 지금 이거저거 실험 중이기는 한데 에,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지금 솔직히 안 나오고 있어요. 풀레임이 모든 것에 정성을 많이 들이셔서 그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슬럼프가 오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6년 전 영상도 어? 와씨 멘트가 너무 길어서 잘렸네. 5, 6년 전 영상도 그때만의 느낌이 있어서 재미있게 다시 보고 있다고? 그렇군요. 요즘 업로드 속도도 많이 느리죠 옛날에는 보유번이 어느 정도 쌓여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우리 편집자분들 휴식도 보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개같이 굴렸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도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은 오히려 예전이 좀 너무 열정페이였던것 같아 내 생각에도 미친듯이 굴리는 게 가능하니까 난 그게 그냥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력을 갉아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줬었던 거지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휴식도 챙겨주고 페이도 올려주고 그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보장시켜주려고 하니까 영상의 업로드 속도는 더늘려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부담 주기도 싫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일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의 니즈를 전부 충족시켜주는 그 적절한 중간선을 잘못 찾겠어 이래저래 많이 고민입니다제 무거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댓글로 어필해 주시면 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컨텐츠 찍으러 가야지 <목소리>